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전복을 이렇게 한열몇 마리 사왔는데 살아있니? 갑자기 할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할머니한테 전복죽을 끓여드리려고 근데 할머니가 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내장도 싹싹 갈아야 되고 전복살도 갈아서 넣어야 돼요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사이즈가 두개 있어가지고 각각 쌓았거든요 음,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얘네들을 깨끗하게 벗겨내줘야죠 있을 껍질로 <웃음> 자 이제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 안쪽이 내장이라서 바깥쪽을 긁어내듯이 똑! 이렇게 이게 내장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 초록색이 앞놈이고 누르스름하게 쓴 놈이래요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내장만 따로 분리를 해줍니다 음. 음. 내장 중에는 이렇게 기역인데 이쪽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모래주머니인데 자연사는 모래가 많거든요 다 제거해주세요 이빨이랑 이 식도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빨이 나오죠 이빨이랑 식도 아니면 이입 부분을 V자로 이렇게 전복 손질 끝냈고 저는 믹서에 갈아 줄 거기 때문에 따로 손질은 안 할게요 쌀은 찹쌀을 준비했고요 미리 불려왔어요 보통 30분이나 1시간 정도 불리면 되고요 안 불렸을 때는 쌀에 8배 불렸을 때는 7배에서 7.5배 준비하시면 돼요 먼저 냄비에 불려놓은 쌀을 약불로 펴주고 참기름이나 질기름 살짝쿵 넣어주고 한번 볶아주세요 그 사이에 전복 내장 한번 갈아줄게요 어느 정도 볶다가 전복 내장을 넣어줄 건데 혹시나 질긴 막이 있을까봐 저는 채로 한번 걸러줄게요 할머니가 또 잇몸에 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전복 내장에는 수분이 별로 없어서 물을 좀 넣고 갈았어요 이 물은 아까 7.5배 정도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 잡은 물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간중간 눌지 말라고 저어주기만 하면 돼요 바닥 그대로 중약불에서 끓여줄게요 이제 전복을 넣어주고요 마지막 물 중에 절건만넣고 전복은 원래 처음에 같이 볶을 때 보통 넣잖아요 근데 질겨질까봐 저 일부러 마지막에 넣었어요 할머니가 안 불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오히려 오래 익혀야 연한가? 조개류나 이런 거는 오래 익히면 질겨지잖아 한번더 익힌 다음에 통전복 건져해서갈아버릴 사이즈가 작아졌네 전복만 넣고 하면 안 갈릴 것 같아서 아까 남은 물 넣고 갈아줍니다 음, 여기에 갈아 놓은 전복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분, 소금이까부터 소금으로 갈아줍니다 소금, 소금. 한일 났다 짜졌다 이게 왜 이러겠지? 망했다 망했다망했다 망했다. 망했다. 간을 보고 버거... 소금을 넣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<웃음> 어떡하죠? 잘먹수 있어 음. 이제 괜찮아졌어 살았다 아니 갑자기 짜게 돼가지고 짜증나네? 아무튼 저는 이제 만든 것거 들고 할머니 집갈 거예요. 할머니 집에서 안녕. 노래 전을 다 해버렸어? 음. 음. 맛있겠다. 차도 지금? 응. 제가 방금 할머니가 맛있게 드셔. 제 입맛에는 좀 짰는데 달걀좀 할머니는 맛있다고 드셔가지고 그래도 뿌듯해요. 저번 설에도 할머니 전복죽 만들어드려고좀 자주 할머니 요리 해드려야겠어요 응.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저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식구기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무슨 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